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신나라공인중개사의 부동산마켓입니다 예 오늘 에, 이 시간에 에, 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매물은 음,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아, 매매가가 비교적 어, 10억선 어, 지금 현재 매매가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아, 10억 미만으로 어, 자금을 준비하시고 노내택용 부동산을 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반면에 10억대 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 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어 지금 해당 보시는 해당 매물인데요. 25m 대로면 상가 건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매가는 11억이고 어 1층이 예, 장관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2층 학원, 어, 3층 어, 사무실, 4층 예, 건축사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5층에는 어, 주인세대 거주할 수 이, 있는 형태고요. 어, 5층 평수는 약한 40평에서 45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중공 종공연도는 2000, 어, 어, 1994년 05월에 종공된 건물인데요. 어, 연도는 좀 비교적 꽤 오래됐습니다. 어, 그러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한번 음, 브리핑을 어, 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매매가 11억에 나와 있고요. 어, 대지가 어, 74.8평입니다. 어, 이, 이 보시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가 어, 74.8평 보시면 되겠고 이 바닥면적은 43평 어, 43평이 조금 넘습니다. 43평씩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년도는 94년 05월에 준공됐습니다 연식은 비교적 오래됐습니다만 이 도로가 약 20에서 25m 되는 종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 이 상권이 비교적 다시 정리정돈돼서 어 굉장히 깔끔해지고 어 세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차는 5개 4대 로 되어 있고요 승강기는 좀 아쉽습니다만 없습니다 어 현재 대출 금액도 없는 상태입니다 대출은 이제 은행권에 알아본 바 음, 11억 선이 상가 건물이라면 어, 미니멈 3억 정도는 거뜬히 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음, 4억에서 5억 정도 어, 또뭐 추가로 더 대출도 가능합니다만 어, 10억대 선에서 구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비교적 안고 사는 걸 꺼려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현재는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어, 어, 월 어, 순수익 3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 따라서 월 순수익도 대출이 없으니 32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부가세는 네, 월세 외에 이제 별도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관리비는 이제 건물 관행에 따라서 추가로 어, 어, 받고 있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실 투자금액은 10억 2천입니다. 예. 시세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주변 공시지가는 평당 3억 8천 죄송합니다. 3백 86만원, 약4 0 0만원이 안되는 음, 공시지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주변 시세를 좀 알아봤는데요. 또 제가 이쪽. 부근에서 어, 부동산을 한 경험이 있어서 어, 대략적으로 이 시세를 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주변 도로변들이 예, 그 건물들이 말끔하게 이제 어, 정리전동 되면서 새로운 건물도 들어서고 해서 어, 시세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 이, 이 도로변 예, 25m 도로변 주변에는 900만원에서 평당 1 0만원선 이렇게 이제 호가로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토지 가격만 따, 따져봤을 때한 7억여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 건물 원가 아, 한뭐감가상각고려해서 평당 200만원 쳤습니다 241평 곱하면 4억 8천 선 이렇게 됩니다 합치면 11억 8천만 원이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예 대전시 이제 외곽 고속도로가 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물건이 위치한 에 되는 이제 대전 서구 서구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 서구 어, 갈마동 음, 이쪽 주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변 주위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갈마아파트가 약 3300여 세대가 들어가 있고 주변에 또 쌍용아파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아파트 음, 약 700여 세대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어, 분양된 아파트인데 약 300세대 정도 어, 갤러리 휴리움이라고 해서 300세대 신규 아파트가 이제 입주.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위치한 데는 이쪽 부근입니다만 이쪽 도로변 쪽이 어 비교적 정리정돈이 잘 돼서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어 현장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현장 촬영을 어 한번 연결해서 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나라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이 되는 부동산, 부동산 마켓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갈마동에 나와 있습니다. 저쪽 앞에 보이는 데가 갈마동이고요. 오늘 물건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해서 나왔는데 모처럼 1 0억대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1억에 나와 있는데 아주 내용이 비교적 알차고 괜찮습니다. 외관도 깔끔하고 그래서 오늘 이 건물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1층에는 정관장이 들어가 있고 2층 학원, 3층 사무소, 4층도 사무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갈마동 상권하면 비교적 상권이 안정화되어 있고 갈마아파트만 해도 어, 저쪽 앞에 보이는 데가 갈마아파트인데 어, 약 3,300여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주변에 또 동산아파트가 한 700세대 정도 있고요. 그 앞쪽에 갤러리 어, 큐리움이라고 어, 어,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는데 저쪽 조금 보이는데 그쪽 아파트입니다. 한 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앞쪽으로 시티 펠리스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고 앞에 보이시는 도로는 20에서 25m 약 중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은 비교적 이제 상권이 좀 깔끔하게 정리 정돈되는 상태고요. 삼겹살집부터 해가지고 카페 또 저쪽 파리바게트 이렇게. 어, 들어와 있고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어, 이 앞에 보이는 해당 건물을 오늘 소개해 드릴건데요 어, 대지는 약 어, 74.8평 75평 입니다 어, 건축면적은 가당면적인데 어, 43.25평씩 들어가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층수는 네, 지하, 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일반 근생 사무실하고 일반 근생 업종이 들어와 있고, 5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비교적 융자는 뭐 필요 없어가지고 융자를 받지는 않았어요. 매매가 11억이고요. 보증금이 총 8천만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제가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 상업용이라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뭐, 4, 5억 정도는 어, 봤더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니, 아무리 미니멈으로 가봐도 3억 정도는 무난하게 대출이 나오는 것 같고요. 월세 합계는 32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거주할 어, 경우, 어, 약, 어, 현재 기준으로 대출 안 끼고 320만원 정도 어, 수익이 나오는 아주 괜찮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 금액은 어, 한 10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좀, 어, 11억이라는 매매 가격이 조금 그나마 저렴하게 나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어, 주인 세대는 주인이 좀안 계시는 관계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복도로 해서 건물에 한번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중평 건물 쪽으로 건너 와 있습니다. 어, 직진하면 달마아파트약3 3 0 0 세대 네, 그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아, 본건물입니다. 올려다보실까요? 대지 75평 건물내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현재 지하가 이렇게 있는데 어, 지하 면 현재 공실입니다. 지하도 동생으로 되어 있고 어, 39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잠겨져 있어서 보여드리는 듯 하고 2층, 2층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어, 2층에는 학원이 들어와있습니다. 중국 대지은 비교적 오래돼서, 중국 대접은 94년 5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은 현재 네, 사무실로 LG 플러스 사무실로 들어와 있고요. 3층 3층도 건축사 사무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주인 세대인데 주인 세대 현재 외출 정으로좀 보실 수가 없어서 조금. 어,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주인 세대는 45평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방이 5개, 어, 욕실은 2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자, 외부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 5,000원 만에 촬영을 나왔더니, 어,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간간이 제 저녁 때라서 바람도 불고 있고요. 어, 지금 어, 보여드린 건물 아주 10억, 11억 원, 매매가 11억 원대인데, 어, 10억 원대 매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어, 노, 어, 어 임대 소득해서 노 대책용으로, 부동산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